이제 아까 시작점 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서도 물속으로 통해서 네, 여기서부터 다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왔었던 곳이라서, 네, 또, 제가 놓치고 간 돌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안 놓쳤나 보네요. 재색이 좋아서, 빼봤는데, 자원석. <웃음> 네. <웃음> 포인트가 없네요. 물살이 세네요. 여기는 그래도 하류보다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좀 깊이까지 들어와 볼 수가 있어서 좋네요. 네. 아... 이쪽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 네, 저번에 다 그래도 잘 소개를 한것 같네요. 오늘은, 어... 저기 쪽도 찾아보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를 재탐석을 하고 있는데 어 딱히 눈에 띄는 돌이 없죠 <웃음> 오늘도 퇴근하자마자 또 왔던 곳이지만 또뭔가또 있을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왔는데 어, 기분이 네, 안 좋은 건 아니고 어. 아쉽네요 어. 컬러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이거 뒤에도 네. 여기 밑에도 하얀 부분이 흰 컬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호박석에도 뭐 그렇다 할 문양을 찾기가 쉽지 않구요 저번에는 그때 개구리가 한 마리 있어서 네, 제가 그 개구리를 좀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개구리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개구리가 저를 더 무서워해가지고 그때 도망을 가고못 찍었는데 오늘 혹시 그 친구 볼수 있나 또그 생각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없네요. 네. 여기. 네. 요거는 좀 그래도 이렇게 꽃 모양도 좀 보이고요. 네. 근데 좀 아쉽죠. 아쉬운 또자항석 많이 보이는데 아 이거는 자항석이 저는 이제 그 컬러가 좀 마음에 들어 가지고 좋아하는 또 돌인데요 오늘 좀 많이 보이네요 저는 요런 이런, 이런거 보면은 자꾸 저 선지 선지가 생각나죠 선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음, 자주 보이는 또 선지 돌이네요 근데 뭐 이렇게 좋은 돌은 못 만나도 네, 저는 이 여기 나오면 되게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마음이 편해지고 뭐 어,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돌을 찾는 것만으로도 네, 어,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어 원하는 돌은 안 보이는데, 이제 봄이 확실히 다가오고 있어서, 어, 여기는 아 엄청나죠. 와, 개구리알이 정말 많네요. 네, 아, 수석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자꾸, 귀구리알, 네, 여기 안에도, 여기 안에도 있고요. 아, 밝지 않게 조심조심 다녀야 될것 같네요, 이제. 여기 눈과 네, 입이 이렇게 있네요. 네, 눈이 문양으로 나오고 입은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네, 이렇게 보시면 귀엽게 생겼네요. 네, 그리고 오늘은 진짜 개구리알이 정말 많이 보이네요 어... 다음에 또 여기를 왔을 때는 네, 울챙이도 볼수 있겠네요 아 순석으로서의 포인트를 조금 찾을 수 있는 돌을 오늘은 못찾고 돌아가 봐야 될것 같네요 네 오늘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날씨도 좋고 네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흙업 탐석지 소개와 함께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